도경수, 김상호 죽음 확인 참담함 심정 눈물, 무조건. 접아쳐넣는다 진검승부. 진검승부 도경수가 김상호의 죽음을 확인하고 참담함 심정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일 방송된 KBS ETV 수목드라마 진검승부 10회는 일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6.1%, 수도권 시청률 6.0%, 분당 최고 시청률은 7.3%를 기록했다. 이에 10회 연속 수목 로의 자리를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진정, 도경수 분, 이박재경, 김상호분과 함께 극강무도한 그 서현규, 김창환 분을 상대로 악전 고투를 벌이던 중 박재경이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겼다. 진정은 어린 시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박재경과의 인연을 주고받은 후 박재경으로부터 서현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해 들었던 상황. 과거 박재경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재판에서 서연규가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아닌 대타들에게 유죄를 받게 하는 양심 없는 자태를 보인 뒤 변호사로서 돈을 받고 의뢰인을 보호한 거라며 뻔뻔스럽게 대답하자 이에 분노했다. 박재경이 서연규가 대표인 루퍼함 강산의 의심스런 사건들을 파헤치자 이장원, 최광일군, 은의를 만류했지만 박재경은 지시를 거절하며 서연규에 대한 수사 배당을 요청했다. 동기인 김태호 김태호 분은 서현규와 관련해 기자를 만나러 가는 박재경을 유심히 살피며 조지함을 드러냈다. 현재로 돌아와 박재경은 당시 서현규를 무너뜨릴 증거인 MP3를 전하려고 했던 기자에게 사고가 생겨 증거를 받지 못했는데 이장원이 죽기 전날 밤 자신에게 MP3를 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정이 아저씨한테 전화했다는 그 기자 혹시 제가 아는 사람이라며 오늘 땐잘나 서현규가 직접 찾아와 두 사람을 놀라게 한 것. 서현규는 m 피삼리아의 행방을 물으며 진정의 엄마에 대해 위협을 가했고 위험을 느낀 진정은 엄마를 찾아 뛰쳐나갔다. 하지만 진정의 엄마를 향해 달려오던 트럭이 순간 일부러 방향을 틀어 쳐 지나가면서 진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시각 서현규는 박재경에게 일부러 진정의 엄마를 죽이지 않았다고 전환되어 아무렇지 않은 듯 박재경에게 가족을 잃은 것을 용서하고 있고 살라고 말해 분노를 유발했다. 반면 진정은 자신의 엄마까지 위험에 빠뜨린 서현규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신하라 이세희빈에게 전화를 건 진정은 서초동살인 사건은 mp3 때문에 일어났으니 그 진범이 누구든 서현규와 관련이 있단 뜻이라며 진범을 잡겠다고 전다. 또한 유진철, 신승환 분, 로부터 죽은 박예영의 집앞 블랙박스를 압수했던 오도환, 하준 분에게 향했다. 이때 서지한, 유한 분에게 비웃음과 모욕을 당하고 있던 오도환은 서지한을 막아섰던 진정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넘겨달라고 요구하자 이전과는 달리 말없이 꺼내줬다. 의심스런 눈길로 쳐다보는 진정에게 오도환은 선을 넘었으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신경 변화를 드러냈다. 이후 진정은 블랙박스에서 피제스 피너를 돌리는 남자의 모습과 진정 테넬리가 조사한 내용에 따라 서지환이 범인이라는 결과에 도달했고 서지환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현규가 미리 손을 쓴 탓에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분노한 진정은 서현규에게 약속할게. 내가 당신 무조건 잡아 천 없는다라고 강렬하게 선전포고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서연규는 능글맞게 웃으면서 내가 검사님 맞겠다고 마음 먹잖아. 너 진짜 죽어라며 서늘하게 경고해 소름을 돋게 했다. 결국 김태호의 도움으로 서지안의 재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취소실로온 서지안이 무비건을 행사하면서 난항이 이어졌다. 서지한과 서연규를 잡아넣기 위해서는 MP3를 풀어야 했던 진정은 m p 3의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박재경에게 확인한 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자주 쓰던 비밀번호를 묻는 등 고군분투를 한 끝에 비밀번호를 풀어 안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진정이 아버지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는 서연규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을 떠안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을 직접 살리하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 영상을 본후 심각성을 감지한 박재경은 진정에게 빠지라면서 mp3를 뺏었지만 진정은 다시는 혼자 한단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면서 mp3를 낚아챘다. 이후 박재경은 진정에게 엄마 생일에 케이크를 가지고 가라며 떠밀었다. 진정은 마지못해 가고 난뒤 박재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서현규와 마주했다. 뒤이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신없이 달려온 진정이 행천을 되추자 눈을 감은 박재경의 모습이 드러났다. 진정은 참담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절망의 눈물을 터뜨렸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